w 이 i 게 h 새상 so, 왔 u e s t i o n 잠깐, 가한번 짱아, 니가 한번가져가도될것 같은데? 아 니가 <목재> 가아아아아아 <목재> <목재> 음. <목재> <목재> <목재> 아, uh, 오케이. Okay, okay. okay. We finish tomorrow? Why? w h a t Finish? I don't think so. Where did you get the news? Korean That's news? That's nonsense. No, we, we news. won't. I don't think we, we will. 지금 봉쇄된 지 이십삼 일 차인데 원래대로면은 내일 봉쇄가 끝나야 되는데 이거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주소를 쳤더니 원래는 내일이 봉쇄가 풀리는 날로 정해져 있었었는데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날짜가 사라졌어요 그 말인 즉슨 또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또 하영 씨도 계속 봉쇄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오늘 24일인데 원래 오늘 다 봉쇄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아, 또그 사이에 또 확진자가 나왔는지 안 풀어주네요. 이게 5월까지 안 풀어준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상하이에서 많이 이렇게 풀어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사할 때 빼고는 지나다닌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아, 오늘도 여전히 사람이 이렇게 많네. 你好你好我一个的今天是健康云就是第一次的第一次那个健康云你知道吗哦就原来这一排是吧对这个它它难做就是你原来怎么做的你看啊就这个哦知道这个不会弄我不回你等会我找一个人哦可以可以 没时间我做的时候呢有很多的啊你好他是韩国的我把他马做好了你先给试试看啊等一下啊啊小马啊小哦哦好好上车你这里啊这里 아, 아, 그저저 이거 민트인? 민트인? 민트 아, 민트인? 민트인? 민트인? 민트인? 야, 치고 동생이. 아, 치고 동생이. 아, 치고 동생이. 보고이또 왔어. 아... 아 이게 그냥... 그냥 막 오는구나, 이거. 이거 기인것 같은데? 고기랑 있어. 나까지만 지 날씨 한번살바하네 저기서 지금 막 우르릉 콩막 그런 소리 나거든요 이거 5분밖에 안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 바람 진짜 많이 불어. 저기 아파트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안 <웃음> 돼? 이렇게 담았네 <웃음> 아니 이거 실화야? <싫어야>?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응>, 닫아야 돼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피아노 안 보여？재 영이, 다이렇 봉쇄 한다고？하 늘이 놓아졌 네, 그래. 날씨. 언제 그랬냐는데 또다 개버렸네 맨날 이거 보는 것도 스트레스네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는지 알려줘야지 이제 꺼지는 znaj utan 국물 s t r e a 가 <목소리도 못봐> 아 진짜. 오늘 시간이 좀좀허 아. 아한걸바라고는데 신장 말해줬던 아, 짜 제가 웬만해서 이런 걸로 짜증 안 내는데 일단은 먹지도 못하고 맨날 감자로만 이렇게 생활하니까 음식이 일단 다 떨어졌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나무 나라 하는 거지 솔직히 야채 먹고 어떻게 살아 솔직히 오케이 검사까지는 오케이 근데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라 해놓고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에요 내려가니까 엘리베이터도 겨우겨우 잡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검사한 거를 꼭 갖고 오래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또 다시 검사하고 한 줄을 만들어서 내려가 가지고 또 핵산 검사해야 돼요. 요새 들어서 짜증도 부쩍 늘고. 끝나면 끝난다 언제 끝난다를 말을 해줘야지 조금 더 버티맛도 나고. 끌로 사람들이 괜히 탈출해라 탈출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탈출할 만한 이유가 있어. 사람들 진짜 많아. 아 진짜 짜증난다 내가 맨날 이것도 검사하고 핵산 검사도 하고 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아 짜증난다 진짜 사람들 다 몰려 있잖아 이런데 어떻게 확산이 안돼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디까지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여기 나온지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비 맞으면서 기다렸어요 그것도 근데 아니 앞에 사람들이 점점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앞에까지 왔는데 저기 지금 키트가 없대요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우리 다 기다리게 하고 비까지 다 맞으면서 기다렸는데 와 이게 말이 되나? 자기들이 나와라 그래 놓고 다 기다리니까 그왜 기다리게 한 거야? 저분은 저기서 뭐 하시는거지? 하시는 거야? 우와 얼었어. 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또 아, 다주세요왜님는이 아, 어, 아. 이 상황이니까. 그럼 왜 나오라 그런 거야? 집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나오라고 하면 될 거야. 10시 17분 와 4시간 기다려 1년을 살아봤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라면 하나 먹으니까 이제 나오래. 그렇게 계속 기다리게 해주던가. 哦这边你能不能吃哦我想问你难道是吗哈哈哈这边可以吃的话太快了吃点你了一了你问他我问我不会讲中文哈这是钱那我给他把看啊他看<笑><笑> 啊? 啊? 啊。给他看。啊。 자. 아, 네, 네. 이렇게 세치기를 할 수가 있었다니 이제 아, 어 이제 다이렇 拜拜拜拜谢拜拜拜拜情什拜拜候拜了嗯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笑>